다할 날이 없나니라. 1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원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.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1큰 결과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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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찌할 능력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불보살들은 모든 중생에게 큰 희망을 열어주실 원력을 세우시고 세세생생 끊임없이 노력하시나니라 13.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여의보주가 따로 없나니 마음에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